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오늘은 하이큐에 나오는 히나타 소유를 만들어봤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인형을 얼굴과 머리카락을 제거해서 준비해주세요. 자세한 방법은 커스텀 준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아이클레이 주황색으로 만들어볼거예요 점토를 조금 떼어내서 당근 모양으로 만들어준 후 머리에 붙여줍니다 물을 묻힌 손가락으로 점토 윗부분을 얇게 펴주세요 이런식으로 다른 머리도 만들어줍니다 두번째 층을 만들땐 뾰족뾰족한 느낌을 살려서 만들어주세요 앞머리도 붙여줍니다 무릎을 묻힌 손가락으로 잘 이어줍니다 작은 점토를 여러개 붙여 머리카락 느낌을 좀더 내주고 물로 다듬어주면 머리 만들기 완성! 머리색이 좀 연한 것 같아 주황색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줬어요. 색연필로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무광 스프레이를 뿌리고 말려줍니다. 물에 지워지는 차코수성펜으로 위치를 잡고 스케치를 해줍니다. 색연필로 선을 따주고 물을 묻힌 면봉으로 차코 수정펜을 지워준 다음 색연필로 그려줍니다 다 그린 후 무광 스프레이를 한번더 뿌려준 후그 위에 또 그리면 진하게 그릴 수 있어요. 하얀색 아크릴 물감으로 눈에 하이라이트를 찍어주면 끝! 우정님께서 보컬로이드 카가미렌인을 만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노랑노랑한게 병아리같이 귀엽죠? 살구공작소 패밀리 분들도 자기가 만든 인형을 소개하고 싶으실때 살구돌골뱅이네이버.com으로 사진과 메일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